아직 안나.. 거의 다 왔네? 아 오시면 말씀하십시오 아니다. 담배 하나 고 와야겠다. 장바구하고 근데 저히 밖으로 나갈 사이즈가 안 나오네 왔어요 아, 그래서 차소리가 들린다 그, 뭐냐, 아까, 무기, 그, 쪽으로 어디, 였죠 근데 저위쪽으로기억 이거, 나 아... 아거 이거, 여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많아요? 여기 별로 없어요 아니, 제가 끌고 온게 많다 아... 아, 위에 계시구나. 이게 거기, 티마 자석 안에다 더 넣었어요? 네. 얘가 빅빅거리는 거 아니죠? 모르겠어요 저 아래 아래 승용차가 아내 어. 시체 어디 갔어 내 시체 내 시체 아 계속 시체 외소만 하는구나 오늘 아, 너무 슬퍼 어우 아, 저새 뛴다, 내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잠깐만 잠깐만 이 새끼 뛴다 이 새끼 뛴다 조심해요. 저 장전. 네. 잠깐만 장전. 아, 5점 입자. 아, 잠깐만. 티디디디, 와, 위에서 겁나 온다. 뛴다. 아, 잠깐, 내 시에 덮인다 이러다가.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친구들, 일로 와. 백신 일로와. 하나 추가됐어요 네? 백신 하나 더 나왔어. 예. 네. 오, 또 뛴다. 저리 가, 가, 가. 저리 가. 아, 내 시에 덮인다 이놈들아. 좀 그만 와, 제발. 와, 계속 온다. 언제 먹을 수있는내 시체? <웃음> 아, 오른쪽에서 계속 오는데? 와, 총기 밀빵 깨졌네? <웃음> 아... 스트레스 개삽 스트레스 아 어, 난장판이네 여기도 난장판이다...뿐이겠습니까? 야... 멜빵 없으면 이거 못 쓴다고 보는 게 맞네 아까 그럼 샷건을 떨궜나보네 아... 아, 그못 챙... 챙겼죠? 네, 못 챙겼어요. 그 시체가 너무 주변에 많아서 못 봤어요. 아, 아이고야. 어쩔 수 없죠, 뭐. 샷건이야, 뭐. 새로 구하면 되지. 파츠 많이 챙겨놨어요. 괜찮아요. 문제는, 네. 다 잃었다는 거. 옷이 다 깨졌어요. 제일 짜증나는 건 옷이 다 깨졌다는 거. 수선 못해요? 에? 네? 수선, 그거 이제 겨우 챙겨서 가는데요. 도끼 음... 필요 없고. 담뱃값이나 다 꺼내자 너무 슬프다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되겠네요 다뭐 빵꾸나고 뭐 손목시계나 새로 끼고 참교육 시계당했네 응, 다시는 깝치지 않는 걸로 아, 드라이버 없죠? 왜요? 아 이거 총좀바꾸게아 이거 한발 쏘면 아, 걸리던데? 드라이버 있어요 도라이버 있어요 이거 줄게요 이걸로 해요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야 좀비 존나 많다 진짜 아 그리고 이거 저격총하고 다 집어넣어 놓을게요 네. 일단은 샷건하고 좀 구할 때까지는 그냥 아총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레벨업 하는데샷건말한게 없는데 좀 가볍게 댕겨야지.. 아, 참교육 시기 당했네.. 오늘.. 권총만 좀 들고 댕겨야겠다.. 나머지는 그냥.. 멜빵 부서져갖고 들지도 못하네.. 어.. 어.. 어.. 어.. 어.. 뒷골.. 아.. 아.. 어. 멜빵도 새로 구해야됩니다.. <웃음> 아 제꺼 줄거야? 아.. 뭘 줘요.. 어? 천거래 이거 파츠는 내구도가 없죠? 파츠 네? 네, 파츠 내구도 없죠? 그거는 그냥 갖다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랜나 어... 이거 탄창이 어디 갔니? 아참 아니, 권총을 쓰려고 해도 탄창이 사라졌네? 이게 맞는 건가? 밑에 옵니다, 밑에 좀 봐주세요 표준 탄창은 뭐지? 아. 에? 표준 탄창 절대 제거하지 표준... 마세요 밑에 뛰는 놈 하나 와요 이게 m 4보다 소리가 더 크네? 뭐가요? 총소리가. 아, 당연하죠. 잠자집 많이 챙겨왔던 거 같은데? 잠자집이 있어 어우 씨 몰려온다 또 몰려와요? 아이 ㅈ 음. 네아차 그만 좀 박치게 해라 이놈들아 야뭘 그렇게 자고 됐냐 어. 조심해요 왜왜왜왜왜왜왜 아, 지랄노 no. 지랄노 no. 제발 아나 진짜 씨 아니 때렸는데 그냥 물어 버리네 그 체력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 힘이? 그아니에요 근력은 높아요 아 얘들 계속 온다 만져 왔으면 좋겠다 왜 계속 오냐 또 뛰는 놈 하나 와요 어디 쪽에서? 죽었어. 요 엇까 응. 진짜 질인다. 미쳐버릴 것 같다 진짜 엇까 때문에. 와. 계속 와. 어 언제까지 이거 하는 거야? 일단 가까운 경찰서라도 좀 찾아가 봅시다 네 총을 뭘 찾기라도 해야 되니까 아, 잠깐만 아씨 아, 그만 좀아저 새끼 뛴다 얘 죽여야 돼응 네, 갑시다 네 고고 탔어요 아유.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아, 차버리겠네. 경철서네 바로. <웃음> 아, 조용히 정리합시다, 빠르게. 예명. 알로아, 알로아, 알로아, 알로아, 알로아 좀. 바로 깨지네. 뭐가 깨져? 어이씨! 아또 물렸어 아씨야 돌아가면서 물리기 시작했다 이제 아... 자꾸 아이템이 사라져 응? 음? 아이템이 자꾸 사라져요 어디에 있다가요? 인벤토리에서요 저도 아까 가방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분홍색 가방 꼈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게임 못하겠네 어? 경찰서 안에 뭐가 있나 본데? 창문이 깨졌는데 방금 어디 있어요? 예? 경찰서 안에 있는데요? 경찰서 안에 이렇게 좀비가 이렇게 많은데? 네. 당연하죠. 제가 곧 지금 좀비이기 때문에 희망을 잃었어. 어? 아, 여기구나. 예, <웃음> 이리 네, y 스드라이버좀 주세요. 네 잠시만요. 2층 좀 참여. 아, 이 아, 이씨. 아, 이씨. 아, 또 어디 있어 아, 우씨두 마리. 없네. 왜 멜빵이 안 보일까요? 아, 있다. 아 멜빵 돌려줘. 응, 돌아 입봐 줄게. 어이, 아저 밖에 있구나? 예. 저 총으로 쏘면 맞습니다. 일단은 AR 종류를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뒤에서 지우고. 이거를 멜빵에 끼우고 칼을 등 뒤로 놓고 바닥에 있나요? 네, 바닥에 떨어졌어. 어? 안 아, 보이는데? 뭐 어디 어디? 아 여기 있구나. 이것 도 많이 날 봤네. <웃음> 거기서 또 경보가 울리는가? 아이 아이씨, 몰렸어요? 함 아, 모르겠어요. 안물린것 같아요. 아, 옷, 옷 찢어졌나 본데. 아이씨, 겁나 뛰어서 그냥 냠미 해버리네. 배 먹으려다가... 오, 뒤에 존나 쫓아가는데 괜찮겠습니까, 그거? 딱 봐도 존나 불안해 보이는데. 네? 승님. 불안합니다. 잘 되고 있는 거 맞지요? 네. 불안해서 밤점 설치겠습니다. 조심해요. <웃음>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아 어, 무서운 일인가. 어 건물 하나 하나 들어왔어요. 여 건물 하나 들어왔다고요? 어, 여기다 막 들락날락 하는데. 안됩니다. 데리고 나갔어요. 찐으로. 뭐가 이렇게 많나요? 아... 겁나 많습니다, 애들 공비트에 다 정리됐습니다 응? 봉비터 했더니 다 정리 됐어요. 의료가 올랐네. <웃음> 대가 왔는데. 당연하죠. 대를 전당에 가면 올라야죠. 아, 아 또해들 몰려온다. 벌써 앞에와서못 두드리는 사람이 있네요 어... 아주 무서워 죽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금 매우 쫄아 있는 상태입니다 없죠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총을 줄게요 아니요 저 세팅 다 했어요 이제 했어요네 아니 이제 권총을 쓸까 해서 권총이요. 네. 후회하실 텐데 왜요? 권총 존나 약해요. 그래요? 네, 존나 약해요. 표준 탄창이 뭐지? 캐캐준 탄창은 떼면 안됩니다. 총 버그납니다. 아 그래요? 네. 떼진 것 같은데, 이거 떼진거 같은데? 이게 인벤토리에 있는거 뭐 우안 어.. 나도 바꿔야 되나? 총을? 하늘 몇 천발을 들고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네. 어차피 철문이니까 쉽게 안 부러질 거예요 음.